요즘 말을 잘안 듣는 개토끼너 혼난다. 이렇게. 턱걸이는 힘도 중요한데 들어 올리는 무게도 많이 중요한 것 같다. 살이 아주 조금 빠졌다고 봉 위에서 살짝 여유가 생겼다. 밴드를 양발에 다 걸어야 불균형이 안 오는데 습관처럼 한 발에 걸어버린다. 영양가는 풍부한데 조리하기 불편하고 먹기 불편한 생선 배도안 먹는다 생선에는 스테이크 시즈닝이지 스테이크 시즈닝에는 마늘이 들어있어서 비린내 잡기 딱 좋다 가장 맛있게 구워 먹는 방법 간단하다 숯불 끝 솔직히 밀가루 쳐발라서 기름에 튀겨먹는게 일티어지만살안 찌게 맛있게 먹는 방법은 불맛나는 음식이 최고다 존맛탱 타바스코 오늘도 이렇게 한끼 뚝딱 털이 가장 예쁘게 자라는 시기에 털이 가장 많이 빠지는 개토끼털졌다 만질만 난다 다리가 얇아진 것 같은데 달리기 운동이 효과가 있나보다 살이 빠질수록 빠지는 양보다 살이 처지는 양이 많아진다 요 며칠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 다이어트하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건 바로 물이다 나는 당연히 물을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체중계 숫자를 신경 쓴다고 갈증 나도 참고 춥다고 덜 먹고 나도 모르게 물을 진짜 조금씩 먹고 있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쓰는데 왜 이리 안 빠지는 거야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 물을 신경 써서 마시기 시작하면서 운동하는 만큼 빠지기 시작했다 방금 들었어? 개토끼 방귀 소리 카리스마가 사라진 108단 꼬무 파운딩으로 극복한다 헤드급은 이길 수가 없구나 존나 카리스마 있어 지금까지는 그나마 내 비만 상태에 비해서 살처짐이 덜했었는데 점점 내려갈수록 처진 살들이 농축되고 있다 어쩌겠냐 오랜 시간 비만 상태로 방치하고 방관한 나의 업보다 내가 쌓은 비만 없고, 이제 다 치워간다. 다 치우면 나는 다시 태어난다.